안녕하세요 니선드디오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마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0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카메라로 13.2에 새로 들어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어도비사 같은 경우에는 음, 포트레이트 프로에 있던 얼굴 보정 기능을 가져와서 리키파이의 페이스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트레이처에 있는 피부 보정 기술을 가지고 와서 텍스처에다 집어넣었죠 이름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파일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파즈에 기가 픽셀을 가지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사용하는 거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이미지를 키워준다는 건 똑같은데 기가 픽셀 같은 경우에는 JPG에만 적용이 되죠 근데 이번에 나온 카메라 로의 슈퍼 레절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 파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처음 열때만 할수 있는거죠 예전에 카메라 로우처럼 두번째로 불러왔을 때에는 실행이 안되더라고요자 우선은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파일을 열어서 카메라 로우가 뜨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인헨스 기본적으로 여기도 다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가 어느정도 계산을 해서 몇초가 걸릴거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근데 좀 보는 거죠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뭐가 다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닌 익스포트를 하는 것처럼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 원본 파일이 있는 폴더에 DNG 파일로 저장이 돼요 우선 인 n 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쪽에서 평소에 익스포트를 하던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죠 우선은 열어줘요 우선은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로 파일이 열리겠죠 자 우선 로 파일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DNG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열어줍니다 DNG도 처음에 열때 카메라 로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두고 같은 사이즈 16.5, 16.5 입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5760에 3840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 많이 넘어가죠 웬만한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는 작업을 하기 힘든 그런 사이즈까지 올라갔어요 따져보면은 이게 정확히 제가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오디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2100만 화소입니다 근데 이게 상하 좌우로 사이즈가 스케일이 업이 됐다고 하면 8400만 어소가된 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모르지 또 그냥 4200만이 된 건가 어쨌든 커지긴 커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사이즈를 그냥 키우게 되면 뭐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진의 사이즈를 원본 사진의 사이즈를 오른쪽과 마찬가지 200%로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 그냥 봤을 때는 뭐 똑같아요 옮겨서 우선 내려놓고 같은 위치죠 비교를 해 봅니다 아무래도 뭐 눈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음, 디테일이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수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슈퍼 리졸루션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원본과 비교를 해 봅시다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그 딥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뭐 뻥튀기를 시키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는 없었던 이런 컬러 노이즈들이 약간 생겨납니다 좀 뭔가 픽셀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사이즈를 올린 거는 강제로 사이즈를 키운 거다 보니까 픽셀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크다 그래야 되나 어떤 게뭐 선명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픽셀 자체는 좀 선명한 느낌이 있고 근데 사진이 눈부분을 봤을 때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미지 사이즈를 키운 것보다 조금 선명하긴 합니다 특히 속눈썹을 봤을 때이 부분은 좀뿌옇죠이 부분이라든가 근데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픽셀들로 사이사이를 메꾼 뭐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정확히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될게 과연 그렇다면 기가 픽셀에서 작업을 한 것과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걸 봐야겠죠 우선 사이즈를 원래대로 줄여주고 기가 픽셀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이즈를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쓰는 게 이거라서 음 딱히 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튼 이 상태에서 프리뷰는 필요 없으니까 기본 해놓고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시계가 등장할 때죠 과연 얼마가 걸리는가 아까 어도비 같은 경우는 딱 10초가 걸렸습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약간 늦었지만 시계를 재기 시작해요 네, 좀 약간 늦기는 했, 늦게 누르긴 했죠 근데 지금 3분이 넘어가요 자 그리고 다시 비교를 해 봅시다 자 현재 봤을 때 아래쪽에 깔려있는 게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현재 보이는 화면이 기가 픽셀입니다 봤을 때 기가 픽셀은 이미지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죠 맨 위에가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미지 사이를 올린 거고 기가 픽셀과 백그라운드 이 슈퍼 레졸루션의 차이는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컬러 노이즈가 낍니다 근데 기가 픽셀은 안 껴요 원래 이미지에서 조금 더 샤픈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너무 오래 걸리죠 10초랑 3분 얼마였지? 3분 16초 아마 제가 조금 느리게 눌렀기 때문에 한 3분 18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보정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도비의 승리 아닌가 10초랑 3분 16초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어, 토파즈 기계, 기가 픽셀 같은 경우에는 CPU도 사용하지만 VGA도 사용을 상당히 합니다 CPU와 VGA 둘다 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물론 쓰긴 쓰겠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굳이 기가 픽셀을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기가 픽셀 안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가 픽셀 같은 경우에는 JPG 특히 무슨 음, 사진 복원 같은 거를 할때 사용을 자주 하게 되고 JPG가 사용이 가능하죠 참고로 이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JPG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JPG는 아니죠 아직 뭔지 알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열어서 확대된 파일을 다시 열어서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뜹니다 인핸스가 근데 안 돼요 한번 했대 끝까지 다 됐대요 자 여튼 이렇게 되고 이거 말고 선명한 사진 방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3.5 입니다 근데 자이 사진 1 1의 사진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좀더 선명하겠죠 우선은 인스 아마 똑같은 사진이니까 1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카메라를 같은 거 쓰니까 해놓고 우선 열어요 꼭 굳이 이거 하는 도중에 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여는 거고 끝나고 나서 여셔도 됩니다 10초가 더 걸리는 느낌인데 자, 여튼 열렸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 자 이거죠 뒤에 인헨스가 붙어요 그리고 확장자도 DNG입니다 CR2가 아니죠 열어서 꼭 이게 왼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가면 참 좋을텐데 확인해보시게 되면, 네. 현재 200% 이쪽은 100%입니다. 대단하죠. 두배 차이가 나니까. 그냥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뭐 피부결이라든가, 컬러노이즈가 좀 끼어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카메라로 단순히 들어가셔서, 들어가는 것도 오래 걸리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디테일에서 노이즈 리덕션 뭐 정도껏 해주시고 아무래도 노이즈 리덕션을 해주시게 되면 좀 뿌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 올린다던가 뭐 샤프닝을 올린다던가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사이즈만 큰 아주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요 물이 좀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보정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일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때좀 약간 어두워 요 약간 어둡고 물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이거야 좀 약간 밝게 해 주고 뭐 세츄레이션 올리든가 바이브레이션 올리든가 해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여튼 오늘은 음, 카메라로우의 새로운 기능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쓰던 옛날에 나왔던 물론 지금도 쓰고 있죠 아, 오디 마크3 2100만원짜리 오디 마크3 쓰고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고화소의 바디를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제 카메라는 핀을 잘못 잡습니다 핀만 잘 잡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은, 어떻게 뭐 따져보면 문제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생기기는 해요. 근데 그냥 봤을 땐잘 모른다는 거지. 이걸 엄청난 대형 인화를 해서, 이 망점이 다 보일 정도까지의 사이즈로 뽑는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포트레이처라든지 이것저것 돌려주게 되면 괜찮아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짧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어, 딱히 많이 안해 봤기 때문에 더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음,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